자 여러분 한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자 오늘은 음, 여러분들과 같이 아, 챕터 6장의 내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아, 지난 시간에 음, 챕터 5장이었죠. 아, 이제 우리 코딩 실습을 하기 위해서 아, 스크래치라고 하는 교육용 블록 자, 블록형 교육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첫 소개를 했었구요 어, 화면 구성 이라든지 어, 몇가지 소개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기초로 오늘은 스크래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스프라이트 아, 스프라이트가 무엇인지 그리고 스프라이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또한 아, 스프라이트를 어, 스프라이트 어떤 동작 구현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자,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챕터 6장에 스프라이트 사용법이라는 제목으로, 자, 여러분들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목차는 다음 과 같습니다. 자, 스프라이트의 구현 방식. 어떻게 구현이 되느냐. 그리고, 여러 가지 기능 중에 스프라이트의 어떤 동작을 구현하는 것. 그리고 어떤 특정 객체의 형태를 구현하는 것, 소리를 구현하는 방법, 그리고 스크래치에서 어떤 펜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고요. 자,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스프라이트 그래픽 구현 방식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계기가 될 겁니다. 스크래치가 구분한 스프라이트 행동의 종류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거고 스크래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좌표계가 뭔지 그리고 방향계에 대해서 학습하게 될 것입니다 자, 또한 각각의 객체는 어, 모양의 중심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중심점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 자, 그리고 어, 동작, 형태, 소리, 펜 음, 기능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중에 첫 번째입니다. 스프라이트의 구현 방식. 스프라이트는 어떻게 구현이 될까? 음, 스프라이트. 자, 스프라이트가 뭘까요? 자, 우리 교재는 184페이지입니다. 자, 스프라이트는 비디오 게임에서 독립적으로 분리된 그래픽의 객체를 의미합니다. 비디오 게임에서 독립적으로 분리된 그래픽의 객체를 의미합니다. 즉 비디오 게임에서 주인공의 캐릭터, 악당, 아이템 등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이런 이런 게임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게임을 독립적으로 이렇게 객체로 구분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뭐라고요? 스프라이트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모이면 전체적인 게임이 되겠지만 그 게임 속에 등장하는 악당이라든지 주인공의 캐릭터라든지 여러가지 아이템들을 독립적으로 구분해서 따로 만들어놓으면 그것이 스프라이트고 자 그렇다면 각각의 스프라이트에는 각각의 객체는 각각의 주어지는 액션들이 있다는 라 거죠 각각의 액션들이 있고 그것을 하나로 모으게 되면 하나의 배경이 되는 거잖아요. 자, 내가 행동하는 지침이 있고요그 상황에 등장하는 또 다른 객체에 주어지는 역할들이 있을 겁니다. 각각의 역할을 수행했을 때 하나의 완벽한 스토리가 되는 것처럼 자, 스프라이트는 스프라이트는 독립적으로 분류된 그래픽의 객체를 의미한다 자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스프라이트의 그래픽 구현 방식은 어떻게 될까요 자, 굉장히 중요하니까 참고 잘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스프라이트의 그래픽을 구현하는 방식은 크게 자 레스터 그래픽 방식과 자 벡터 그래픽 방식으로 구분을 합니다 자, 이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라고요 예, 화질입니다 화질 화질이 깨끗하냐 부족하냐 자, 레스터 그래픽 방식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비트맵 방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비트맵 방식 그리고 벡터 방식 자, 스크래치의 스프라이트는 자, 레스터 그래픽 방식과 벡터 그래픽 두 가지 방식 모두 구현할 수가 있는데 자, 밑에 그림 보시게 되면 자, 레스터 그래픽 방식입니다 자, 레스터 그래픽 방식은 우리 다른 말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비트맵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죠. 비트맵은 뭐예요? 픽셀을 얘기합니다. 픽셀. 자, 그래픽을 구현할 때 픽셀들의 집합인 비트맵을 이용하는 방식. 그래서 레스터 또는 비트맵 그래픽 방식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자, 픽셀은, 자, 여기처럼 모는 자,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자, 점 하나하나. 점 하나하나 이러한 것들을 픽셀 이라고 이야기 하고요 픽셀이 많다 해상도가 높다 화질이 좋다 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은 점의 개수가 많다란 얘기가 되겠죠 자 여러분들 보통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 스마트폰에도 해상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마트폰의 화질이 어떻습니다 아니면 자,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집에, 자, 데스, 데스크탑에, 자, 모니터가 있죠. 자, 모니터. 자, 모니터에도, 자, 우리가 보통 화질을 이야기 합니다. 화질. 또는 해상도. 자, 모니터 해상도가 얼마나 되세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어, 뭐랄까요? 자, 1024768이다. 어, 라고 이야기하면, 모니터에 가로 사이즈가 1024란 얘기고요 세로가 768 이란 얘기인데 1024 라고 하면 가로의 해상도 개수가 몇 개? 네. 1024개가 있다는 뜻이고 세로가 7, 768은 세로의 아. 픽셀의 개수가 768개란 뜻이 되겠죠 자 보통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모니터 해상도는 1900 정도 1900에서 그 이상의 값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 컴퓨터의 색상 화질들은 점점 뚜렷해지고 보기가 좋아지죠 그런데 요 비트맵에는 이 픽셀 단위로 모든 그래픽을 처리하다 보니까 자 이렇게 점으로 자 이게 점이 있구요 각각의 픽셀이구요 아, 필요한 부분에다가 이렇게 색상을 입히면 색상을 입혀서 자 이것을 크게 확대보면 하나의 이미지가 구현이 되는건데 자 문제점은 이 비트맵은 이미지를 확대하게 되면 자 이렇게 계단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즉이 스크래치 야옹이의 스크래치를 자이 머리 부분을 확대해서 봤더니 요렇게 픽셀 단위로 계단 형상의 아, 느낌이 나타나는 거죠. 자, 이런 계단, 이런 계단. 자, 음. 이게 해상도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즉, 이미지를 크게 확대시키면 이미지가 깨진다라는 얘기예요. 깨져 보인다. 음. 아, 레이스터 그래픽 방식, 즉 비트맵 그래픽 방식은 아, 비트맵을 이용하고요. 그림을 확대하게 되면 계단 현상이 발생하여 아, 그림이 깨진다. 화질이 떨어진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 그래픽 편집자본, 편집 작업을 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자, 우리가 보통 사진을 편집하는 툴이 있죠. 그 툴이 뭐예요? 예, 포토샵이라는 그래픽 툴이 있습니다. 자, 포토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사진을 아, 편집했어요. 자, 편집해, 편집한 사진을 나중에 크게 한번 확대시켜보세요. 여러분들 사진이 어떤가요? 이런 계단, 현, 계단 현상이 발생한다고요. 그래서 포토샵으로, 즉, 비트맵 형식의 이 그래픽은 그리, 어, 그림을 확대하게 되면 그림이 다 아, 깨져 보이는구나. 화질이 떨어지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반대로, 자, 벡터 그래픽 방식은 자, 그래픽을 구현할 때 점, 선, 곡선 자, 이원 등의 도형 방정식을 이용을 해서 어, 도형 방정식을 이용해서 자, 이미지를 만들게 됩니다. 자, 그것들을 확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자, 계단 현상이 보이시나요? 안안 안 보이죠? 어, 확대해도 계단 현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벡터 그래픽 방식이 자 그래서 그림을 확대해도 자, 화질의 변화가 없구요 비트맵 즉레스터 그래픽 방식보다 일반적으로 파일 크기가 작습니다 자 포토샵으로 제작하는 사진을 확대하면 깨진다 라고 했죠 자 그러면 그래픽 툴 중에 자 일러스트레이터 라는 툴이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미지 작업해서 확대 확대해도 이미지는 전혀 깨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점, 선, 곡선, 원 등의 도형 방정식을 이용해서 그림을 만들기 때문에 그림이 깨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길거리에서 보고 있는 어떤 현수막이나 뭐 간판, 뭐 폰트 같은 거 이런 거 확대해도 글자 깨지지 않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벡터 그래픽 방식으로 제작을 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좀 편하, 편하다는 얘기죠 그런 개념이 우리 스크래치의 스프라이트에도 똑같이 적용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스프라이트는 스프라이트의 그래픽을 구현하는 방식 두가지가 있고요 비트맵 이라고 얘기하는 레스터 그래픽 방식과 점과 선과 도형 곡선 들로 구현하는 아, 벡터 그래픽 방식이 있다 두가지 차이점은 비트맵 방식은 계단 현상이 보인다 그래서 화질이 떨어져 보인다 벡터 그래픽 방식은 깨끗하다 확대해도 전혀 그림이 깨지지가 않습니다 계단 현상이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어?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해서 작업을 하는지 자 그것은 이제 우리들의 몫이 되겠죠 자 구현 방식은 자 여기에 가시면 있습니다 자 스프라이트 무대 관리 창에서 고양이 스프라이트를 선택하고요자 모양 탭을 선택하시게 되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자 스크래치 사이트 한번 접속해 볼까요 자 여러분들 스크래치 사이트에 접속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트의 주소는 기억나시죠 스크래치 scratch.mit.edu. 자, MIT 어, 대학에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 했고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자, 여러분들 다 회원가입하라고 이야기 했었고, 그리고, 어, 자, 다른 사람들이 만든 것도 우리가 좀 많이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 잘 되어 있는 어떤 scratch의 어떤 결과물을 어, 탐험해서 좀 소개하는 거 어, 말씀을 드렸었죠. 자이 화면 기억나실 겁니다 스크래치 사이트입니다 자 여러분들 로그인 하시고요 저는 지금 로그인이 되어 있습니다 자 메뉴 중에 자, 만들기 화면 들어가겠습니다 자 스크래치 만드는 화면 자이 스크래치를 사용하는 방법 두가지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스크래치는 온라인에 접속해서 지금처럼 어, 스크래치 사이트에 그때그때 접속해서 사용할 수가 있구요 만약에 여러분들 집에 인터넷이 안 돼요 인터넷이 문제가 돼서 접속이 안돼요 그러면 이 스크래치를 사용할 수 없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지금은 우리가 원활하게 인터넷에 접속이 되기 때문에 자 이런 스크래치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스크래치에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겼어요 아 인터넷에서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 이 스크래치에서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여러분들 pc 에다가 아, 설치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것은 어디서 다운을 받냐면 우리 스크래치 사이트 맨 밑에 내리시게 되면 자 여기 보시면 다운로드 보이시나요 다운로드 자 소개, 커뮤니티, 지원 지원 뭐앱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자, 다운로드를 클릭하시면 다운로드를 클릭하시면 자 스크래치에 설치 버전을 다운로드 받아서 여러분들 PC에다가 아,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인터넷, 지금 네트워크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아무 때나 쓸수 있는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는 어, 설치 버전으로 어, 진행이 되겠죠 어, 그러면 지금처럼 어, 인터넷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들어오는게 아니고요 어, 설치하시고 나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자 지금 인터넷이 좀 늦나봐요 자 여기 보시면 스크래치 앱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죠 자, 찾으셨나요 자, 여기 보시면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윈도우 10, 맥 a c o s 크롬OS, 안드로이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현재 여러분들이나 제가, 제가, 아, 제가 쓰고 있는 컴퓨터 운영체제는 현재 윈도우 10 버전입니다 윈도우 10 그래서 윈도우용 스크래치, 아, 스크래치 앱 선, 설치하기 여기 보면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그쵸 찾았죠 자, 이 다운로드를 하시고 아, 서, 다운로드가 다된 다음에 아, 지, 어, 순서에 따라서 진행을 하시면 자 이런식의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스크래치를 쓰는게 아니고 음, 여러분들 PC에 뭐 아래 한글처럼 파워포인트처럼 음, 별도의 설치 프로그램이 설치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언, 언제든지 쓸수 있다는 라 얘기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우리 다시 스크래치 만들기 화면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어디까지 봤냐면 자, 스프라이트가 무엇인지. 자, 현재, 아, 자, 우리, 코딩 화면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이 화면 설명 드렸었죠? 자, 여기 보시면, 자, 고양이라고 되어 있는 스프라이트가 있습니다. 자, 이 스프라이, 자, 스프라이트가 아까 뭐라고 했죠? 각각의 독립적인 객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오른쪽 이 영역, 자, 이 부분을 자, 지금 스크래치가 야옹의 스크래치를 마우스로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 움직이면 자, 이 영역 내에서 움직일 수 있죠? 어, 이 박스 내에. 자, 아, 박스를 우리는 자, 스테이지, 무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왼쪽에 코드 탭, 모양 탭, 자, 소리 탭이 있고요. 코드 탭, 모양 탭, 소리 탭, 그리고 코드 탭에서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는 여러 카테고리들. 동작, 형태, 소리 이벤트, 제어, 감지, 연산, 변수, 그리고 나만의 블럭. 자, 그래서 코디, 코드 탭에서 어, 스프라이트의 어떤 작업들을 제어할 수 있는 자, 여러 가지 어, 카테고리들이 지금 등장해 있습니다. 자, 현재 선택되어 있는 스프라이트는 자, 야옹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모양에 눌러 보시면, 자, 모양에 눌러 보시면, 자, 이 야옹이의 두 가지 모양이 보이네요. 그렇죠? 자 모양 1은 야옹이가 지금 걷는 모습이고요 자 모양 2는 좀 뛰는 모습인가요 좀 자세가 바뀌었죠 아 현재 이 야옹이라는 스프라이트에는 두 가지 모양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게요 자 모양 1에 보시면 모양 1에 보시면 현재 걷고 있는 모습 걷, 걷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그 밑에 보시면 비트맵으로 바꾸기라는 버튼이 있죠. 자, 이 야옹이 스프라이트는 현재 아, 벡터 그래픽 방식으로 야옹이가 만들어져 있는데, 자, 이것을 비트맵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비트맵으로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자, 이 무대가 자, 그 모눈종이처럼 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자, 픽셀 단위로 바뀌었죠. 자 이게 각각의 하나 를 우리는 픽셀 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이 픽셀을 기반으로 해서 야옹이가 그려져 있는 방식을 우리는 비트맵 레스터 그래픽 방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벡터보다는 선이 계단 형식으로 보이고 더 지저분해 보이죠 자 확인 되셨나요 자이 모양이 오른쪽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화질이 좀 지저분해 보입니다 자이 상태에서 다시 벡터로 바꾸기 하면 음, 바뀌지 않습니다 왜요? 비트맵으로 간 상태에서 다시 비, 아, 자, 아, 비트맵으로 변환을 했다가 비트맵을 다시 벡터로 변환시키게 되면 그 과정까지 적용이 되어버려요 되어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보시면 자 우리 야옹이의 비트맵으로 바꾸기 눌렀습니다 그래서 현재 스프레이트가 벡터 그래픽 방식으로 구현됐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됐죠 자 클릭할 때마다 벡터 그래픽 방식과 레스터 그래픽 방식으로 전환이 되는데 전환이 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벡터 그래픽 방식보다 레스터 그래픽 방식으로 변경을 하면 스프라이트에 무슨 현상이 발생한다고요 계단 현상이 발생한다 이유는 이유는 비트맵 픽셀을 사용하니까 자 이때 레스터 그래픽 방식에서 다시 벡터 그래픽 방식으로 변경을 하면 계단 현상이 지워지나요 어, 지워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요 자 그는 벡터 그래픽 방식으로 변경할 때 이미 발생한 계단 현상까지 자, 다시 자, 우리 벡터 그래픽 방식에서 뭘로 바꿨어요 레스터 즉 비트맵 이라고 하는 베트맵 그래픽 방식으로 바뀌면서 자, 이런 계단 현상이 나타났죠 자, 이것을 다시 벡터로 바꾸게 되면 자, 이 계단 현상이 없어진다 예, 그렇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 이미 발생한 계단 현상까지 벡터 그래픽 방식으로 구현이 되기 때문에 계단현상은 음, 바뀌지가 않는다라는거죠 자 이런게 있네요 자 고양이 스프라이트의 스크립트를 작성합니다 자 여기 클릭했을 때즉 녹색 깃발을 클릭했을 때 크기를 300%로 정하세요 라고 해서 스크립트를 작성을 했고요자 그러면 음, 고양이 스프라이트 크기가 3배로 변경이 되겠죠 자 벡터 그래픽 방식으로 설정합니다 음, 그러면 굉장히 깔끔하게 보여요 자, 이것을 레스터 그래픽 방식으로 설정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확대했을 때 이렇게 계단 현상이 보인다고요 자, 다시 한번 우리 스크래치에 들어가면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이것을 지우고요 자, 코드에 가서 자, 우리 현재는 자, 그 야옹이라고 하는 아 스프라이트를 지웠습니다. 자, 우리 스프라이트 아마 다른 걸로 추가시켜 볼게요. 자, 오른쪽 하단에 보면, 자, 여기 무대가 있구요. 자, 무대를 추가하는 영역이 있고, 자, 그리고 스프라이트를 관리해주는 창이 있습니다. 스프라이트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자, 스프라이트 고르기가 있구요. 자, 오, 위에 아 스프라이트 고르기 돋보기 모양 보이시죠? 자, 얘를 클릭하시게 되면. 스크래치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자, 여러 가지의 어, 스프라이트 종류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뭐, 아비, 아몬, 뭐 앤디, 뭐 애플, 에로, 뭐 등등. 볼도 있고요. 배어도 있고요. 자, 버터플라이도 있습니다. 저 버터플라이 한번 눌러볼까요? 버터플라이. 자, 그러면 여기에 버터플라이라는 스프라이트, 스프라이트가 추가가 됐습니다. 자, 확인들 되셨죠? 자, 이 버터플라이에 자, 왼쪽 탭에 모양을 클릭하시면 자, 모양. 자, 모양을 클릭하게 되면 이번에는 모양 1, 2, 3세 개의 아, 버터플라이 모양이 있네요. 자, 버터플라이 A, 1-A, 버터플라이 1-B, 버터플라이 1-C. 1, 2, 3이 있습니다. 아, 버터플라이 모양이 자, 세개세 가지가 있구나. 그러면 이세 가지를 연달아 구현을 하게 되면 어좀 이어지는 느낌의 어 나비가 나타나겠네요. 자 현재 자 여기 보시면 나비가 있습니다. 어자 왼쪽에 선택을 누르고 자 이것을 이게 좀 확대해서 보면 음 이렇게 확대가 되, 되기도 하네요. 그렇죠? 이게 크게 확대해서 볼 수도 있구요. 자, 지금 이거는 비트맵 방식이구요. 아니, 비트맵이 아니고, 자, 벡터 방식이기 때문에, 자, 그림이 깨지지가 않잖아. 어, 계단 현상이 없잖아. 그게 선과 곡선과, 자, 원, 이런 도형들을 이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전혀 깨지지가 않습니다. 자, 버터플라이 B도 마찬가지죠. 확대시켜봐도 깨끗하잖아요. A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음. 아, 그래서 가능하면 아, 비트맵 방식보다는 음. 그 벡터 아, 그래픽 방식을 사용해야지만 아, 깨끗하고 원하는 어, 원하는 결과물로 나올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스프레 자 스크래치에서 스프라이트의 행동을 아. 동작하는 아, 행동을 동작이라는 카테고리와 형태, 소리를 이용해서 스프라이트의 행동을 구현을 하게 됩니다. 자, 다양한 스프라이트의 종류가 있었죠. 아까 방금 전에 봤었던 버러플라이, 나비도 있었고요. 자, 고양이, 야옹이도 있었고요. 자, 쥐도 있고요. 뭐 사람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종류들이 있는데. 자 이런 스프라이트의 행동을 뭘로 구현한다고요 동작과 형태와 소리로 구현한다고요 자 그럼 이세 가지가 어디 있는 겁니까 자 이것들이에요 음. 자 지금 이거 보신 거 우리 어디서 봤었죠 네. 어디서 봤어요 스크래치 스크래치 우리 좌측에 음. 코드라는 탭이 있고요 자, 코드 탭있구요 모양 탭있구요 소리 탭 있죠. 자, 코드 탭에 보시면, 자, 이런 것들. 자, 그래서 동작과 형태와 이 소리, 이세 가지를 이용해서 스크래치의 행동을 표현하게 된다고. 자, 동작,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자, 10만큼 움직이기. 자, 여기, 어. 자, 우리 이것 좀 맞춰서 다시 할게요. 자, 여기에다가 야옹이를 다시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자 야옹이 캣있죠 캣, 있죠? 캣. 어. 자, 캣을 불러왔습니다 자이 캣이라는 스프라이트를 음, 동작 모드에서 어, 10만큼 움직여라 한번 클릭해 보세요 자 그럼 고양이가 10만큼 움직이게 되지 그치? 자 그래서 이 고양이 스프라이트의 어떤 행동을 자이 동작 모드에서 제어한다 또 동작에서는 자 주로 스프라이트의 위치나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변경할 수가 있게 되고요. 또한 벽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튕기게 할 건지, 어떤 회전 방식을 사용할 건지를 결정하는 게 주로 동작 아, 범주에서 우리가 작업을 하게 되고, 자그 다음에 형태라는 형태라고 하는 음, 범주도 있습니다. 자 스크라 자 스프라이트의 모양, 크기, 색깔을 결정하게 되고요. 다양한 그래픽 효과로 형태를 변경하며 말풍선 생각풍선을 들 출력하게 됩니다 뭐 2초동안 생각하기 아니면 아 하고 2초동안 말하기 자 그러면 이런 말풍선을 띄우고 아 라고 말을 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스프라이트의 모양과 크기와 색깔을 결정하는 카테고리는 형태이다 자 또한 스프라이트에 음원 파일을 재생하는 자 소리를 재생하는 그래서 음높이와 음량을 다양하게 조정할 수 있는 카테고리는 자소리다자 여기 세번째 보이시죠? 자 동작하는 거자 위치나 방향을 바뀔 때 아니면 벽을 맞아서 어떻게 튕겨 나올 때 회전을 어떻게 한다든지 자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게 동작이고요 자이 형태는 자 모양, 크기, 색깔 뭐 2초 동안 말하기, 2초 동안 생각하기 등등을 음. 표현하는 방식이고요. 자 그리고 음원들, 음. 스프레이트의 뭐 음원, 음 높이, 음량 등을 조절할 수 있는 자, 소리. 자이세 가지로 스프레이트의 행동을 구현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은 자, 우리 이 동작에 대해서 알아보겠다라는 겁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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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확인되셨나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클릭했을 때 즉, 깃발을 클릭했을 때 자, 반복 한번 해볼까요? 10번 반복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자, 10만큼 움직이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기다렸다가 한 2초 정도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반복하는데 어디로 마이너스 10만큼 움직였다고요 얘는 없앴습니다 자 이렇게 스크립트 했어요 자 그럼 야옹이 야옹이 이 상태에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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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회전하는 기능입니다 회전하는 기능 자 그런데 회전을 할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게 자 모든 스프라이트에는 중심점이라는게 잡혀있어요 중심점 중심점 자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야옹이가 됐든 나비가 됐든 사람들이든 회전을 할때 중심점을 기반으로 해서 회전이 된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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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방향을 설정된 방향으로 향하게 하는 자, 여기 90도, 여기 또는 180도, 뭐 마이너스 90도 이렇게 정할 수 있다는 얘기, 얘기가 되겠죠. 자, 또 다른 동작 블럭 자, 이번엔 마우스 포인트 쪽 보기, 마우스 포인트 쪽 보기, 어, 마우스 포인트나 다른 스프라이트 위치로 향하게 하는 기능이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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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좌표는 좌우가 되겠죠 좌우 여기가 x좌표고 세로가 y좌표인데 x좌표 여기가 0 이라고 한다면 내가 원하는 위치 어, 10만큼 스프라이트 의 위치를 세팅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x좌표를 10만큼 바꿔라 x좌표를 정해라 변경해라 설정한 값으로 변경하는 거. y좌표를 y 좌표를 10만큼 바꾸기 변경하기 y 좌표를 정하기 다 비슷한 기능입니다 x 좌표 y 좌표를 내가 원하는 만큼 바꾸기 바꿀 수도 있고요 원하는 값으로 정할 수도 있다라는거 자 그리고 벽에 당기면 튕기기가 있습니다 벽에 닿으면 반대 방향으로 전환하는거 자 이게 스테이지가 있는데 고양이가 이렇게 앞으로 전진하다가 이 벽에 닿았어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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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우스 포인트로이동하기 음. 자, 이 스프라이트에, 음. 자, 우리 원상복귀 한번 시켜볼까요? 자, 15도 정해주고. 어? 자 지금 스프라이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스프라이트를 자, 이동하고 싶은 거야 무작위 위치로 이동하기. 자,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 마음대로 어, 위치를 잡는 거예요. 어, 아니면 여기 깃발 눌러도 어. 무작위 위치로 이동하기. 자 얘를 마우스 포인터로 이동하기. 자 마우스 포인터가 지금 왼쪽에 있으니까 얘가 지금 왼쪽에 붙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다음 여기 보시면은 x 좌표, y 좌표 값을 자, 제가 직접 입력해서 어, 이동시켜 주는 기능이죠. 자. x 좌표 0, y 좌표 0으로 이동하게. 딱 가운데로 이, 이동이 됩니다. 어, 90도 방향 보기. 예, 마우스 포인트 쪽 보기. 뭐 x 좌표, y 좌표 바꾸기 등등 다 비슷한 기능들이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자 여기 벽에 다음에 튕기가 있습니다. 음. 즉이 야옹이가 오른쪽 벽에 당겼을 때 튕기는 거지. 튕기면서 어. 이 야옹이의 위치가 그림의 위치가 바뀌었어요. 그쵸자 그럼 튕기는 건 좋은데 어떻게 바, 어떻게 튕길 거냐? 회전하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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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 야옹이가 야옹이가 있고요 다른 스프라이트 여기에 여기, 여기 이제 공이 있네요 농구공 자 그러면은 야옹이한테 자 농구공 스프라이트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세요 그러면 요렇게 이동해서 겹치게 된다고요 자 무작위 위치로 이동하는, 이동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무작위 나 랜덤이지 랜덤하게 니가 위치를 바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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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것들은 뭐다 이미지 여기서 편집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능이고 지금 우리가 이거 편집하려고 하는게 아니고요자 여기 보시면 자 고양이를 이동하시면 음, 고양이를 아, 뭐, 마우스로 드래그 전체 드래그 하게 되면 이 고양이를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움직일 수 있죠 자, 움직이, 움직이고 나면 뭐가 보여요 여기 이거 보이시나요 이 화면 고양이, 어, 고애, 전체 고양이를 움직이고 나니까 가운데, 여기 보면 열 십자 모양의 이상한 아이콘들이, 아이콘이 연하게 보이죠. 자, 여기가 바로 중심점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이 고양이, 고양이 가운데, 고양이 몸의 가운데 영역이 중심점으로 잡혀 있사,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것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동하면 뭐가 있습니까? 가운데 이상한 열 어, 십자 기호가 있죠? 어, 이 스프라이트에도 가운데에 이런 중심점이 잡혀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스프라이트는 기본 자 기본적으로 중심의 중앙점이 잡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중앙 자이 스프라이트의 중앙이 중앙이 중앙점으로 잡혀있다라면 한번 회전시켜볼게요. 어떤 느낌이 있냐면, 제가 15도 각도로 더블클릭해서 계속 눌렀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중심점이 여기 잡혀있는 겁니다. 현재 이 무대, 이 스테이지에 중심점이 지금 가운데 잡혀있는 거예요. 그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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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심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회전의 반경이 다르다 다르다고요. 자 다시 한번 자이 고양이의 중심점을 자 이번에는 자몸가운데다딱 잡았습니다. 그리고 회전시켜 보면 어떻게 될까요? 몸 전체가 움직이는 것 같잖아. 그렇죠? 이것이 바로 중심점이라고. 어디에다가 중심점을 둘 거냐에 따라서 회전의 반경도 달라지게 되고요. 자 움직이는 방법도 달라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자, 캣을 지워 봤습니다. 우리 다른 스프라이트 한번 꺼내 볼까요? 다른 스프라이트 여기 어. 자, 배어. 응. 곰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곰. 자, 곰을 불러 왔습니다. 곰의 아 모양이라는 탭을 클릭하시게 되면 자, 두 개의 모양이 있네요. 응. 자, 첫 번째 모양에 자, 마우스로 쭉 선택하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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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이480이고요자 마이너스 240 부터 240 까지 어, 총 480과 높이 360 으로 마이너스 180에서 180까지 총360 으로 무대가 잡혀져 있습니다 가로는 480 높이는 360자이 어, 무대 내에서 자 스프라이트가 다 움직이는 거예요 x축의 범위는 마이너스 240 에서부터 플러스 240 까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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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에다가 발부분에 플러스 중심점을 딱 찍은 거지 생각해 보세요 자이 고양이의 중심점이 여기 가슴이라고 쳐자이 가슴을 중심점으로 잡은 상태에서 회전하는 방법하고 자이 다리를 중심으로 해서 회전했을 때 뭐가 틀려요자이 발은 그대로 있다고 이게 몸 전체가 이렇게 회전이 된다고 근데 얘는 가운데 점이 있으니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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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계 방향으로는 자 양수가 되고요. 반시계 방향으로는 음수가 커집니다. 자, 여기 보시면 0도가 있고요. 여기 180도가 있습니다. 자, 이측을 우리는 y축이라고 이야기하죠. y축을 기준으로 자, 0도 방향으로 바라봐라. 180도 방향으로 바라봐라. 시선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0도면은 자, 위쪽이 되는 거고요. 자, 180도 방향으로 이동해라. 자, 그러면 180도는 아래쪽이 되는 겁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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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축의 위쪽은 0도고 아래쪽은 180도다. 오른쪽은 90도, 왼쪽은 마이너스 90도. 그래서 양수와 음수의 각도에 따라서 방향을 변경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스프레이트의 방향 변경은 스프레이트 모양의 중심을 기준으로 이어, 이, 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자,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모양의 중심이 어디냐 자, 여기 가슴이냐? 아니면 발 밑이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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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지금 이 고양이 스프라이트가 모양이 모양 1과 모양 2가 있잖아. 그래서 이 깃발을 클릭했을 때 모양을 모양 1로 바꾼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1열번 자, 열 반복하기가 있네요. 반복기는 그 오른쪽 방향으로 36도씩 회전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현재 배어라는 아, 스프라이트가 있는데, 일단 배어 스프라이트는 제어장 아, 삭제했고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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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양을 cat B로 바꾸기라고 되어있네요. cat A와 cat B가 있는데, 자, cat의 모양에 가면, 첫 번째 모양이 cat A구요, 두 번째가 cat B입니다. 자, 확인하셨나요? 자, 그래서, 어, 클릭하게 되면, 자, 모양을 cat A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양 1로 바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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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36도씩 회전을 몇번 반복, 몇번 반복한다고요? 10번 반복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 고양이가, 어, 고양이의 모양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이 녹색 깃발을 클릭하게 되면, 어, 고양이 모양의 첫 번째로 바꿔주고, 그리고, 어, 오른쪽 방향으로 36도 회전을 하는데, 10번 반복한대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기다리래. 자제외 가시면 1초 기다리기가 있습니다 자 1초 넘긴가요 자 여기를 0.5초로 한번 바꿔 볼게요 0.5초 그리고 나서 이것을 반복하는 거예요자 어, 모양을 cat a 로 바꾸기 자 여기서 음. 자 여기서 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복사기 있죠 자 그러면은 이 녹색 모양을 뭐뭐로 바꾸기이 밑에 결합되어 있는 것들은 다 복사가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자 그것을 그 그대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모양을 어캣 아, 비로 바꿔줍니다 자 이것을 해석해 보면 자맨 밑에 거영초 기다리기에는 필요 없겠네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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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한 스크립트가 지금 보시는 예제인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스크립트 한번 구현해 보세요. 자 녹색 깃발을 클릭했을 때 아, 모양 첫 번째 모양으로 바꿔주고 오른쪽으로 36도씩 10번을 반복한다. 자 모양을 두번째로 바꿔주고 음. 자, 자 이번에는 우린 왼쪽 방향으로 한번 돌려볼까요 그러면 자 왼쪽 방향으로 36도씩 1 0 번을 회전시켜라 자 깃발 클릭하면 음. 왼쪽으로 돌죠 어, 확인 되셨습니다 자, 그래서 모양의 중심대로 기준을 잡고서 스프라이트가 움직이는구나, 회전되는구나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동을 할 때, 방향 설정할 때 모두 다 기준점이 된다라는 거꼭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오른쪽에 있는 이 화면을 우리 스크립트로 구현해 본 겁니다. 자, 스프라이트 회전하기, 스프라이트 회전 방식 모드는 동작 메뉴에 있는 회전 방식을 얼마로 정하기?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양하게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아까 봤었던 것처럼 뭐영도도는 0도, 어디쪽이었습니까 위쪽이었죠 90도 오른쪽 180도 아래 마이너스 90도 왼쪽이었어요 자, 그럼 회전방식을 회전하기로 정하면 회전방식을 회전하기로 정하면 0도로 회전해라 90도로 회전해라 180도로 회전해라 90도 회전해라 자 그럼 영도면은 보는 방향으로 정하는 거니까 위쪽을 바라보게 되는 거고요 90도 하게 되면 오른쪽을 바라보겠죠 180도 하면 아래쪽 마이너스 90도 하면 왼쪽을 바라보는 형태가 될 겁니다 자 회전 방식을 왼쪽 오른쪽으로 정하게 되면 왼쪽 오른쪽 오른쪽으로 쭉 가다가 벽을 만나서 회전하면 다시 왼쪽으로 가는 거죠 자이 방식이 많이 쓰이겠네요 그쵸. 자, 이 고양이가 오른쪽으로 쭉 가다가 벽에 만났습니다. 그럼 튕겨서 회전 어, 방향 방향 변경을 해야 되잖아. 방향 변경을 할때 왼쪽, 오른쪽, 오른쪽으로 가다가 다시 왼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어, 방향이 바뀐다고요. 자, 회전 방식을 회전하지 않기로 정하면 계속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어, 물론 벽이 만나면 더 이상 갈 수는 없으나. 계속 한 방향으로만 간다는 얘기예요 회전하지 않고 회전방식을 회전하지 않기로 정해서 쓰는 회전방식의 세 가지 모드 회전방식 세 가지 모드가 있구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직접 한번 보면요 자, 회전방식을 왼쪽 오른쪽으로 정할 수 있는 자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자, 이세 가지 모드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중에 첫 번째 회전하기를 정하면 네, 회전하기 있죠? 회전하기를 하게 되면 고양이가 벽을 만나서 오른쪽으로 가다가 벽을 만나서 다시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회전하기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방향이 바뀐다고 자세가 완전히 바뀌어버린거죠 왼쪽 오른쪽으로 하게 되면 오, 가장 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방향이네요 그쵸? 오른쪽으로 봤다가 왼쪽으로 봤다가 회전하지 않기면 계속 이 방향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대 내에서 어떤 벽을 만나서 방향 변경을 해야 될 경우에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다 왼쪽 오른쪽이겠죠 자 스프라이트의 다양한 동작 구현 자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자 우리 이거 한번 해 볼까요 자 왼쪽에 고양이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자, 생쥐가 있습니다 생쥐가 있네요 고양이가 생쥐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 오른쪽에 스크립트 예제를 보니까 어떻게 되어있을까요? 자이 녹색 깃발을 클릭했을 때 X좌표를 30만큼 바꿔준다. 그리고 1초 기다린다. X좌표 30만큼 바꾼다. 또 1초 기다린다. 오른쪽 방향으로 15도 회전한다. 1초 기다린다. 자 그리고 고양이가 뒤쪽을 바라본다. 1초 기다리고 30만큼 움직인다. 이만큼씩 움직인다. 1초 기다린다. 이번엔 또 마이너스 30이네요. 움직인다. 기다린다. 무작위 위치로 이동한다. 1초 기다리고, 포인트 이동하고, 어, 지초 이동한다. 음, 그렇게 뭐 재밌는 예제는 아닌 것 같네요. 어 그러니까 지금 이 예제는 자 우리가 어, 스프라이트의 행동을 자 우리가 동작이라고 세, 만들어져 있는. 동작이라는 카테고리에 여러가지 기능들이 있었잖아요 그 기능들을 이 예제를 통해서 한번 구현해 보자 라는 건데 뭐좌표 바꿔주는 거 방향하는 거 어디 바라보는 거 등등 자 이런 것들을 그냥 연습삼아 쭉 스크립트 작성한 것 같습니다 뭐 그거는 뭐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저는 이 예제는 스킵하고요 제가 별도로 추가한 별도로 추가한 예제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우리 책에는 없고요 자 동작 카테고리에 적용되고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가 여러분들한테 실습할 수 있도록 예제를 든 겁니다 자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0만큼 움직이기 자이 기능 우리 봤었죠 자 스프라이트의 이동거리를 결정하는 거였습니다 스프라이트의 이동거리 그래서 양수를 입력하게 되면 양수를 입력하게 되면 우측 방향으로 음수를 입력하게 되면 좌측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였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읽어보면 자 A라는 키를 눌렀을 때 우측으로 10만큼 움직이고요 S키를 눌렀을 때는 50만큼 우측으로 이동 자 D라는 키를 눌렀을 때는 자, 100만큼 우측으로 이동 F키를 눌렀을 때 50만큼 오른쪽 좌측으로 이동하는 아, 그러한 스크립트를 만들어 보자 라는 거예요 자, 문제 이해 되셨나요? 자, A키를 누르면 우측으로 10. S키를 누르면 우측으로 50. D키를 눌렀을 때, 자, 우측으로 100. 자, F라는 키를 눌렀을 때, 좌측으로 50. 자, 이것을 구현하는 스크립트가 뭐냐? 자 우리 어, 스크래치로 갔습니다 자 기존에 어, 구현했던 거다 지우시고요 어, 우리 새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깔끔하게 해서 자, 고양이를 다시 불러 왔고요 자무엇을 눌렀을 때 다시 A키를 눌렀을 때 A키를 눌렀을 때 우측으로 10자 그러면 자 우리 지금 동작 모드에는 이런 기능밖에 없어요 어디를 클릭했을 때즉 노색 깃발을 클릭했을 때 아니면 A키를 클릭했을 때 그러한 기능은 어디에 있냐면 자 여기 이벤트 탭에 있습니다 이벤트 카테고리에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아,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가 있죠 자 여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스페이스를 마우스 로 누르면 스페이스 뭐 화살표 A 뭐쭉 나와 있습니다 확인되셨나요? 자 여기서 A를 클릭했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우측으로 10만큼 움직인다고 우측으로 10만큼 자 그런데 현재 스프라이트는 우측을 바라보고 있잖아 그쵸? 어. 그래서 방향 설정하지 않고 그냥 10만큼 움직이게 되면 오른쪽으로 바라보는 방향 쪽으로 10만큼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A 한번 눌러보세요. A 누르면 어, 오른쪽으로 10만큼 움직이잖아. 확인되시죠? 자그 다음에 S키를 눌렀을 때 우측으로 50 이동한답니다. 자 똑같습니다. 자 위임 이벤트에서 다시 클릭해서 와, 오셔도 되구요. 자 지금 A키를 눌렀을 때 여기 다 만들어져 있잖아. 이것을 마우스로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복사하기 누릅니다. 자 그러면 그대로 하나가 복사되죠? 여기서 A키를 A키를 뭘로 바꿔줘요? s로만 바꿔주면 되잖아 s키를 눌렀을때 얼마만큼 50만큼 이동해라 스프라이트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50만큼 움직여라 머리를 눌렀을때 s키를 눌렀을때 s 눌러보세요 자 50씩 이동이 됩니다 a 눌러보세요 10씩 이동이 되죠 자그 다음에 자, 자 d키를 눌렀을때 100만큼 우측으로 이동해라 자 그대 또 복사합니다 복사해서 자 D를 바꿔주시고요. D로 바꿔주고 얼마? 100만큼 이동. 자 D자 눌러보세요. D. 움직임이 더 커졌죠? A는 10, S는 50, D는 100. 자, 움직임이 더 커진 걸볼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F키를 눌렀을 때 50만큼 좌측으로 움직이네요. 좌측. 자, 그대로 어, 스크립트 복사해서 복사해서 이번엔 F키를 눌렀을 때 이번엔 좌측이니까 고양이가 바라보는 방향이 반대잖아요. 그래서 어, 음수를 써준다고요. 마이너스 50만큼 움직이기 그리고 F를 클릭하면 F를 클릭하면 D로 50만큼 이동하죠. A10 S50 D100 F-50 아 그러니까 이 고양이라는 스프라이트에자이 이동 기능을 준 건데 키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키를 누름에 따라서 어, 폭이 달라진다고요 ASDF 자 확인 되셨나요 자 그것이 이제 움직이는 기능입니다 자 이어서 이번에 회전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자 오른쪽 방향으로 15도 회전하기 왼쪽 방향으로 15도 회전하기 자 스프라이트가 입력된 수만큼의 각도 시계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기능이었습니다 우리 아까 해봤던 거예요 자 입력된 수가 음수인 경우에는 입력된 수만큼의 각도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자 문제 확인해 볼게요 왼쪽 화살표를 눌렀을 때 눌렀을 때 확인했나요? 자 우리 이번에 여기다 한번 넣어볼게요 자 우리 어 자 이벤트 이벤트 카테고리에서 자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가 아니라 이번에는 왼쪽 네, 왼쪽 화살표를 눌렀을 때 찾았나요 왼쪽 화살표를 눌렀을 때 스프라이트가 반시계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30도만큼 회전한다고 했잖아 반시계 방향 자 얘는 시계 방향 얘는 반시계 방향으로 30도만큼 회전 자 어디있나요 우리 동장 동작 카테고리에 반시계 방향 여기 있네 이렇게 얼마동안 30도만큼 회전을 하고 됐나요 왼쪽 화살표를 누르면 눌러보세요 왼쪽 화살표 누르세요 자 30도씩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잖아 자그 다음에 오른쪽 화살표를 눌렀을 때 시계 방향으로 20도만큼 회전하는 스크립트 만드는 거자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요 자 이번에는 오른쪽 화살표를 눌러주시고요 오른쪽 화살표 자 각도는 20도 됐나요 자 오른쪽 화살표 눌러보세요 아얘 바꿔줘야 되는구나 자 얘가 아, 오른쪽 방향으로 20도 아이고 잠시만요 방향으로 20도 어. 자, 오른쪽으로 이렇게 회전됩니다 그쵸 어. 자 그러면 현재 이 고양이 스프레이트에 적용되어 있는 스크립트가 몇개에요 6개에요 A키를 누르면 10으로 앞으로 이동 S 누르면 앞으로 50 D를 누르면 앞으로 100 그리고 F를 누르면 D로 50 오른쪽 화살표키 누르면 오른쪽 방향으로 20도 회전 왼쪽 방향키 클릭하게 되면 왼쪽으로 30도 회전 아이 고양이 스크립트에 현재 6개의 스크립트가 적용됐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동하는 거 회전하는 거다 이해되셨죠 자그 다음입니다 자 무작위 이동하는 겁니다 자, 무작위 위치 마우스 포인트 어, 마우스 포인트 위치로 이동하거나 임의로 이동하는 방법 스프라이트가 클릭될 때마다 스프라이트가 무대의 임의로 위치로 임의 위치로 이동하는 블록 스크립트를 만들어보자. 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 클릭될 때마다 무작위 위치로 이동하기 스프라이트를 클릭할 때마다 위치가 계속 바뀐다는 뜻이에요. 자 이벤트에 자이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 동작에 자, 무작위 위치로 이동하세요. 자, 스프라이트 클릭하면 마우스로 찍어 보세요. 마우스로 이 스프라이트 찍으면 제가 마음대로 위치 이동하잖아. 그치 얘가 무작위 위치라고요. 이해 되셨죠? 자, 그다음 x 좌표, y 좌표 이동하기. 자, 스프라이트가 클릭될 때 스프라이트가 클릭될 때 자, 하나 또 만들어야 되겠네요. 자, 스프라이트가 클릭했을 때 스프라이트가 클릭했을 때 X좌표, Y좌표를 마이너스 100으로 이동했대 자, 일단 이거 없애고 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 X좌표, Y좌표를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00 X좌표, Y좌표를 마이너스 100씩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초 후에 1초를 기다리는 거야 기다리는 거 제어 탭에 있습니다 1초 기다리기 기다렸다가 또 어떻게 된다고요? X좌표는 100, Y좌표는 100으로 이동하는 블록 스크립트를 만들어보자. 자, 또 이동이잖아. 자, 방향 설정 다시 해줘야죠. X좌표 100, Y좌표 100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자, 이스프라이트를 클릭했을 때 자, 현재 스프라이트가이 위치에 있고요. X좌표, Y좌표 있고 1초 기다린 후에 이동하는거지 자 우리 어, X좌표를 0으로 잡고 Y좌표를 0으로 잡았습니다 어, 현재 위치에 있어요 스크립트가 0 어, 스프레이트, 어, 스프레이트가 어, 우리 무대 중앙점에 있죠 이 상태에서 스프레이트를 클릭하게 되면 X좌표 Y좌표 마이너스 100으로 갔다가 1초 기다렸다가 오른쪽 100, 100으로 이동한다고요 다가 오른쪽으로 배. 음. 이해되셨나요? 자 이거를 자 반복적으로 한번 볼까요? 자 반복적으로 음. 스프라이트 클릭했을 때 음. 계속 왔다 갔다잖아. 하 무한 반복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위치 지정해주는 X좌표 Y좌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자 1초 동안 무작위 위치 이동하기 자 스프라이트가 클릭될 때 스프라이트가 3초 동안 임의로 위치로 이동했다가 1초 기다린 후에 3초 동안 마우스 포인터 위치로 움직이는 블록스크립트를 만들어보자자 문제 잘 확인하셔야 돼요. 스프라이트가 클릭될 때 그래서 얘가 들어가는 거고요 스프라이트가 3초 동안 임의 위치로 이동했다 3초 동안 임의로 진행했다 음. 자 여기 3초 동안 초 동안 무작위로 이동했다 그렇죠? 얘가 두 번째야 얘가 1번 얘가 2번 자 1초 기다린 후 음. 이동하고 나서 1초 기다렸잖아 얘가 3번 얘가 세 번째 3초 동안 마우스 포인터 위치로 움직이는 블록 스크립터 3초 동안 마우스 포인터로 이동하는 거 얘가 네 번째 자 그래서 스크립트가 이렇게 구현이 되는 거라고요 자 여러분들 어, 스크래치 사이트에 들어가서 직접 구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빨리 적응될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1초 동안 X좌표 Y좌표로 이동하세요 자 스프라이트가 클릭 될때 1번 자, 여기 1번 스프레트 클릭했을 때 스프라이트가 3초 동안 x 좌표, y 좌표로 이동했다가 3초 동안 이동했다가 얘가 2번이네요. 자, 이런 음, 동작 카테고리에 이런, 이런 기능이 있으니까 그대로 갖다 쓰면 되겠지. 자, 1초 기다립니다. 그리고 자, 이 좌표로 이동됩니다. 얘가 세 번째, 얘가 네 번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얘도 얘도 여러분들이 직접 구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방향 바라보는 겁니다. 자, 스프라이트가 바라보는 방향을 결정하는 거고요. 자, 그러나 이 스프라이트 방향은 스프라이트 회전에 의한 방향 보기가 스프라이트 회전에 의한 방향 보기가 기본 값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방향 보기 값을 바꿀 때 스프라이트의 위 아래가 뒤집히는 거예요. 스프라이트 회전에 의한 방향 보기가 기본 값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위, 아래가 서로 뒤집히는 것처럼 보인다. 회전에 의한 방향 보기를 바꾸려면, 스프라이트 영역에, 자, 여기죠? 어. 자, 이 부분을 클릭해서, 여기. 자, 이 부분을 클릭하면, 원하는 위치대로 방향을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뭐, 예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왼쪽 화살표를 눌렀을 때, 왼쪽 화살표를 눌렀을 때, 1번. 스프라이트가 왼쪽을 3초간 바라보다, 오른쪽을 보고, 스프라이트가 왼쪽을, 왼쪽을 3초간 바라본대요. 왼쪽은 방향으로 마이너스 90도. 3초간 바라본다. 자, 왼쪽으로 방향을 틀었기 때문에 3초간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본대요. 방향을 튼거 잖아 그럼 여기는 90도가 되겠네 오른쪽 화살표를 눌렀을 때자 왼쪽 화살표를 눌렀을 때는 지금 이게 되는 거고요 오른쪽 화살표를 눌렀을 때는 스프라이트가 오른쪽을 1초간 바라보다가 오른쪽 90도 1초간 바라보다가 왼쪽을 보는 마이너스 90도로 바꿔주는 방향 설정해주는 샘플입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직접 구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우스 포인트 쪽 보기. 자, 스페이스바를 누를 때마다, 여기 있죠? 스페이스를 눌렀을 때, 마우스 포인트가 있는 방향으로 바라보는 스프라이트, 마우스 포인트 쪽을 보기. 자, 그럼, 딸랑 이두 개의 블록 조합만 가지고도,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요. 자 x좌표 y좌표 값을 바꾸고 정하기는 정하기 예제입니다. 자 현재 위치에서 입력된 x좌표 값만큼 이동하는 기능이죠. 자 증가 또는 감소가 가능합니다. 현재 x좌표 값을 입력된 값으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자 스프라이트를 클릭할 때자 스프라이트를 클릭할 때 해당 스프라이트의 좌표가 0으로 바뀐대요. x좌표 값을 0으로 바꾼다. x좌표를 0으로 전환한다. 1초 대기후에 1초 기다린 후에 x좌표를 10만큼 이동시킨다 x좌표를 10만큼 이동 x좌표를 10만큼 바꾼다 그죠 그대로 하나하나 따라오게 되면 자 이런 스크립트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y좌표도 있네요 자 지금 한거는 x 좌표고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예제는 y좌표입니다 자 스프라이트를 클릭할 때 클릭할 때있고요자 y좌표가 0으로 바뀐대요 자 0으로 정했습니다 자 1초 대기 후에 1초 기다렸다가 Y좌표를 10만큼 이동시켰습니다. 10만큼 바꾸기. 다시 1초 대기 후에 1초 기다렸다가 Y좌표를 마이너스 10만큼 이동한다고. 그러니까 그대로 따라오면 하나의 블록스크립트가 만들어진다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문장으로 되어있는 것을 자, 이렇게 좀 바꾸는 거거든요. 근데 이 문장을 이해하는게 조금 어렵고 그리고 자 이런 이런 기능들이 어디 있는지, 즉 우리의 스프레그 스크래치에 여러 가지 카테고리 있었습니다. 동작, 형태, 소리, 뭐 감지, 뭐 이벤트, 제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안에 어떤 동작들이 있는지만 정확히 판단을 하면 정확히 알고 있으면 이런 음, 블록 만들기 굉장히 어렵지 않다고요. 자 벽에 당기면 튕기기. <웃음> 자, 스프라이트를 클릭할 때 계속해서 무한 10만큼 이동하다가 무한 10만큼 무한은 뭐예요? 무제한이잖아. 자, 그래서 스프라이트를 클릭할 때 자, 얘가 1번 무한, 그래서 무한 반복하기 얘가 들어가고요. 10만큼 이동한데, 10만큼 이동하기 무대 가장자리에 닿으면 튕긴다. 무대 가장자리에 닿으면 튕긴다. 자, 벽에 닿으면 튕기고요. 자, 이것을 반대, 방,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어, 동작을 무한히 반복하는 그쵸? 그렇죠? 10만큼 이동하면서 10만큼 이동하면서 벽에 닿으면 무조건 튕겨라 그것을 언제 해라? 계속해서 반복해라 이해되시나요? 자 무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10만큼 계속 움직이다가 벽에 만났어 만났어 그럼 여기서 이제 벽에 튕겨야 되겠지 쭉 왼쪽으로 다시 가다가 벽에 만났어 그럼 여기서 또 튕겨야죠 계속 이것을 무한 반복한다고 자 그러면 이것을 자, 조금 더 보완해서 자 이번에는 회전 방식을 한번 정해보자 라는 거죠. 회전 방식 스프라이트를 클릭하면 스프라이트를 클릭하면 여기 클릭하면 무한 10만큼 이동하다가 무대 가장자리에 닿으면 튕겨서 반대 방향으로 무한히 반복한다. 자 여기까지가 같은 겁니다. 자 이것이 이것과 지금 같은 거예요. 자 이때 왼쪽 화살표 키를 누르면 왼쪽 화살표를 누르면 어, 위쪽 화살표를 누르면 스프라이트의 회전방식이 회전하기로 적용이 되며 회전방식을 회전하기로 적용이 되고요. 아래쪽 화살표를 누르면 누르면 스프라이트의 회전방식이 왼쪽 오른쪽 방향으로 적용되는 거 그래서 이세 개의 블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 내용을 읽고 한 가지의 이 하나의 통으로 이루어져 있는 블록을 생각하시면 안되고 어떤 키가 눌렸을 때 예. 이것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블록스크립트 만들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x 좌표 y 좌표 방향 자 이것은 우리가 뭐라고 했었냐면 이제 변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변수 어떤 값이 x라는 값에 100이라는 값이 지금 저장되어 있는 거고 y 좌표는 y 좌표에 100이라는 값이 저장되어 있는 거고, 어, 그래서 현재 스프라이트 x 좌표, y 좌표 값과 방향 값을 갖고 있는 블록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 변수 이야기할 때 다시 한번 이야기할 겁니다. 스프라이트가 클릭될 때 x 좌표의 값을 2초 동안 말하는, 말한 후 x 좌표의 값을 2초, 2초 동안 말하래. 2초 동안 말한 말하란 얘기는 현재 x좌표가 얼마인지 값이 있다란 얘기잖아 그쵸? 렇그럼 어, 이것은 x 는 변수가 되는 거고 여기에 이제 값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값을 2초 동안 말하래 y좌표 값을 2초 동안 말해라 y좌표 값을 2초 동안 말해라 이후 방향값을 2초 동안 말하는 현재 방향값 x값과 y값을 말하는 어, 2초 동안 말해라 자 그러면 은 여기 있는 것처럼 x좌표 y좌표 방향이라는 이 변수에 어떤 특정한 값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쵸? 아, 어떤 값을 가지고 있는 값과 방향 값을 가지고 있는 블록을 우리는 변수라고 하는구나. 자, 그런 거랑 같다라고 보시면 되요.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A는 10이 들어가 있고 B에는 5라는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의해서 연산을 했어요. a 플러스 b를 했고 자 이것의 값을 우리는 c라는 변수에다 집어넣는 겁니다. 자그러면 a는 10이고 b는 5잖아요. 자 이것을 다 더하면 15잖아. 15라는 값을 c에다가 대입시킨다고. 그럼 c라는 값은 결국 무슨 값을 갖고 있어요? 15라는 값을 가지고 있지. 그래서 15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 이 c는 변수다. c라는 변수에는 15라는 값이 들어가 있다. 자 그래서 x좌표 y좌표 모두 방향. 각각의 어떤 특정한 값을 가지고 있는 변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시간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자 우리 원래 지금 챕터 6장의 내용이 동작과 형태와 소리 그리고 펜 기능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지금 스크래치가 지난주에 소개하고 우리 오늘이 두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어떤 우리 각각의 기능 등을 제대로 모르고 넘어가게 되면 나중에 어떤 간단한 예제를 구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작 카테고리에 있는 기능들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씩 여러분들이 좀 실습을 해봤으면 하는 바람으로 우리 교재에 없는 내용을 가지고 제가 추가를 했습니다 자 뒷부분에 뭐 형태도 있고 소리도 있는데요 자 이것은 우리 다음에 다시 할 거고요 오늘은 동작에 있는 기능만 동작에 다시한번 우리 스크래치 화면에 동작에 움직이기 회전하기 이동하기 x좌표 X y좌표 잡아주기 벽에 닿으면 튕기기 회전방식을 왼쪽 오른쪽으로 정하기 그리고 변수 아 이런 것들이 동작 카테고리에 있구나 그리고 각각에는 어떻게 움직이는구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연습하시면서 동작 카테고리에 있는 기능들을 어 눈에 익혀주시길 바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다른 예제 풀때 빨리빨리 찾아서 풀 수가 있어요 형태도 마찬가지고요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벤트, 제어, 감지 어 이제 각각의 기능을 우리가 모르면 은음 문장을 읽고서 문제 해결할 수가 없다고요 자, 그래서 자 오늘은 자 챕터 6장의 내용을 다 한다라기보다 챕터 6장의 2절입니다. 챕터 챕터 유, 6장에 아, 1절은 자, 스프라이트 구현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 했었고요. 자 그리고 챕, 어, 챕터 6장에 2절 동작 구현에 대해서 본거고 그 각각의 기능을 예제대로 우리가 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번주는 여기까지 동작에 대해서 아, 반복 학습하시고요. 스크래치 화면에 들어가서 각각의 기능들을 테스트해보시길 하겠습니다. 아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주에도 어,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